3.1절 태극기 개항과 관련한 과거 설문에 따르면 응답. 자, 42%가 3.1절에도 태극기 개항할 생각이 없다. 고답해 국경일 태극기 개항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남녀 2,702명에게 태극기다. 면 느끼는 이미지는 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애국심 34%이라고 답했으며, 감동 13% 평화 10% 승리 6% 보수 5% 탄핵 5% 노인 5% 통합 5% 순으로 나타나며 탄핵 전국과 태극기 집회 등의 정치적 이슈들과 연결되며 세대별로 정치 성향별로 태극기가 다른 이미지로 존재함을 나타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와 경제가 어그러졌다면서 안보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우리 밤은 정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3.1운동 시건지 공주년 해병대 조국수호 총괄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신래식 최지희 기자. 같은 시각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는 3.1절 백주연 해병대 조국수호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중홍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은 3.1절을 계기로 주사파 정권의 오만불손에 맞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선언한다며 김정은의 굴종하면서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에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집회 곳곳에는 성조기를 든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 관광을 온 제이시리 35 씨는 보수집회라는 것 외에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성조기 다 있길래 참여해봤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 미 동맹을 강조하는 집회에 미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보가 허물어지고 경제도 허물어져서 살기가 팍팍해졌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 고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후 경제는 파탄 직전이라며 국가적 존립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이 사대주의가 되거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중구구 구, 구. 삼성본관 앞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 더 대한민국 수호 2비역장 성단, 대수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비상국민회 나라지킴이고 교연아 새로운 한국우리한국민운동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6개 단체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6개 단체와 우파 시민 단체 20여 개 포함 축대 즉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이 참석했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3.1절 정신을 본받아 일제에게 항거한 설렬들처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와 백척간두의 선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긴장 은 정권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북한인민의 자유화해 방을 쟁취하기 위해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한의국당 대표는 집회에서 역사는 애국국민이 나라를 위해 투쟁했던 의지와 용기를 담고 있다면서 일제의 강점과 폭압에 맞서 항거하고 독립투쟁했으며 북한공산 집단의 6.25 남침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지로 공 산적화를 막아냈다고 연설했다. 오늘 3.1절 태극기 집회는 전례 없는 애국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각 집회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미북정상회담에서 보여진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야 욕을 신랄히 규탄했다.